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 기라고 막 여러분도 저하고 같은 마음이 되주시야 합니다 준비됐죠 가자 동창회 답해보자 동호회 답해보자 집들이 답해보자 돌잔치 답해보자 보자+ 보자+ 어디 보자 넌 답해보자 옆+ 옆+ 옆+ 옆+ 옆+ 옆+ 옆+ 옆+ 옆+ 다음은 왜이 가고 안 아, 따로 말 따로 이따로 못 따로 안 아, 따로 말다로이다로못다로배 같이 밥밥 묶어 뚜디기 파도 말을 안 들어요 여기. 동창회 답해보자 동호회 답해보자 집들이 답해보자 돌전치 답해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넌 답해보자 옆옆옆 옆에 기비 가고 맞 따로 말 따로 입 따로 못 따로 맞 따로 말 따로 입 따로 못 따로 왜 같이 밥 묶어 왜 싸우러 같이 가고 가자 내손 잡고 걸어가며 두 눈은 쳐져